해요? 어? 이요 열고? 뭐 어, 탈출? 어, 아저씨! 아저씨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때린다? 아이고! 때린다? 아이고! 때린다? 아이고! 퍼렁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것은 헬로 네이버 제가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이웃집에서 뭔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아저씨가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무엇을 하는지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런 소리가 옆집에서 들리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지금 이 친구처럼 어? 가까이 가서 구경? 뭐 이런 거할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신고하세요 그냥 경찰에 신고한 게 최고입니다 이렇게 유리를 깨면 따라와요 이제 올 겁니다 왜야뭘 왜, 던져 막막 어? 야 어린애한테 그걸 던지면 되니? 나는 여기 안에 들어가면 아저씨가 날못 찾을 거야 이렇게 노래가 나오니까 날 들으시면서 맨될것 같아요 오, 어, 어, 어, 어, 어. 아저씨! 아, 아, 놀래라! 어, 여긴 어디야? 아저씨가 나 이상한 데 가뒀어요! 아, 아저씨? 아 아저씨? 아저씨, 여기 저 가두고, 잠깐만, 왜나못 넘어가, 여기? 아저씨, 아니죠? 저, 저, 여기 가두고 가는 거 아니죠? 살려주세요, 제발. 전화기 찾아서 나 여기 있다는 거 빨리 신고해야 돼! 아, 씨! 근데 이거 빨간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아, 정말, 어려운데. 아저씨! 아저씨! 이빙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 다다다다! 아! 뭐야 이거! 아! 버그 진짜 다다! 다다다다다다! 아, 들킨 것 같은데? 아, 진짜 이거? 아니! 쓰레기통을 달리면서 잡으면은 버그 걸려요, 계속! 문을 막아주고? 아, 도구가 없다! 던질 도구 없다, 이걸로? 조, 이제 조, 조, 조, 조금만 시간만 좀더 주세요! 깨고! 나가! 나가! 나가! 일단 나가! 일단 나가. 나가서 아저씨한테 던질! 양동이 하나, 쓰레기 하나, 마지막으로 쓰레기통! 아아 아 진짜 아 버그 진짜 아 2층 올라왔네요 아 깨고 들어왔습니다 잠깐만 이거 설마 레버 돌리면 문이 열리는 건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뭐아 액자 이거 액자를 때리면 뭔가 열리는구나 오아 이런 방이 있었구나 아 열쇠 그러니까 그 빨간 열쇠 말고도 다른 열쇠가 있나봐요 아 아 여기도 열쇠가 있네 지금 아저씨가 전.. 아.. 아 버그 진짜.. 아 버그 진짜.. <웃음> 느꼈어요 아저씨가? 아저씨가 저한테 뭐 하나 볼까요? 저 아저씨가 못 올라와 어? 뭐야? 아 뭐야 아니 아니 아니 청소기로 이걸 빨아들이고 있다고? 말이 돼 이게? 와.. 저 전선 연결된 게 이쪽이거든요? 아 설마 아 이거를 내려놓고 이렇게 전기를 끄는 거잖아요 전기를 끄면은 내려올 거고 여기다 뭘 올려놓으면은 설마 떨어지는 그런 구조인가? 아 여러분 지금 잔디깎기를 아까 눌러보니까 움직이더라고요 앞으로만 그러면 저기 위에 잔디깎기를 올려놓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아, 아, 아, 아 아니에요 아 싫어요 잘못했어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아! 깜짝이야 아안는줄 알았는데 됐다 됐습니다 아, 와, 드디어 됐습니다 진짜 아. 아 맞다 열쇠 열쇠, 빨간 열쇠 빨간 열쇠를 얻었고 이게 뭘 해야 되지? 돌링공으로 막아두고 열쇠 달려 아 잠깐만 지하실로 들어가면 어떻게 나가 아 맞다 여기서 애, 애기 소리가 들렸지 아가야 내가 구해줄게 여기 많이 아팠지? 내가 구해줄게 수척무기 4개를 챙기고 가겠습니다 아가야 어디 있을까 아 진짜 이거 있는 거 보면 여기 안에 애가 있는 거야 여기다 가둔 거예요 그니까 아저씨가 여기까지 들어온다는 소린데 숨는 공간이 있다는 건 아저씨가 여기까지 들어온다는 소린데 어 이게 뭐야 아 뭐야 아 깜짝이야 아 진짜 버그 아아 아, 놀래라 진짜 아 CCTV가 있네 아 부셔 부셔 아 부셔버려 내기히계세요내기히세요아 아니... 진짜 버그 이씨 아 버그 아 버그 아씨 <웃음> 이렇게요 여기 열고 아, 탈출 오 아저씨 아저씨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때린다 아이고 때린다 아이고 와야, 지금? 그래 아까처럼 물건을 던져서 가 환자에 막혀있어서 못 나가 어, 뭐. 어 뭐야 아저씨 죄송해요 제가 집으로 그냥 돌아가게만 해주세요 신고 안 할게요 아저씨 그래도 재밌었잖아요 그죠? 같이 틀래잡기도 하고 도둑 잡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가두시는 건 아니에요 진짜 금울리면 지금 피나요 집에서 그냥 아예 병원에서 치료만 받고 다시 올게요 제발 아, 아, 아. 엄마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아니, 아저씨! 이거 왜다 막아놨어? 아, 뭐야, 이거! 저기 앞에가 우리 집이에요! 살려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 아저씨! 죄송해요! 다시 들어갈게요! 아! 아! 아! 아!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올라와서? 어, 저거 뭐야? 이거 트램펄린 아니에요? 설마 저거를 열어서 튕겨서 저거 바깥을 나가라는 건가? 근데 네, 점프가 저까지 갈을까요 어? 될것 같다! 아저씨, 저 이제 나갈 거예요. 어? 아, 잠깐만 진짜! 아 너무 못 하잖아. 어? 나머지 상자 어디 갔어? 일단 상자를 찾아볼게요. 상자가 이렇게 4개? 두 개를 더 찾아야 돼요? 상자가 없지요? 나무 상자라도 써봐야 되나? 이제 쫓아오는 게 무섭지는 않아요! 될것 같은데? 좋아요 한개어 쓰러진다 살짝 야! 아 점프를 못 했어! 아 점프를 자꾸 못 하고 있어 어떡해 일단은 어? 아 쓰러진다 진짜 <웃음> 버그 써서 나가는 게 나을 것같은 꼭 필요할때는 버그가 안걸려요 계속 계속 밟다보면 언젠가 뜨지 않을까요? 어 뭐야